개 맛있어. 이거 매워. 딱한번 다금마 다 I w a n d like 오! 치킨 우와... 우와... 우와... 우 Damn, 와 우와... 우와... 우리 우와... 우와... 우와... 우와... 아와 우와... 우와... 고시니다아이다는존다 예, 아! 아! <Mythos> <목소리> 알지 어? 모르는 사람 없지 글지는 음, 몰라 1, 2 3 4 5 6 7 8 9존 to stop when t h u s o e u t t s 도망치 나벨린 칼자루와 피가 안거네 o and 칼자루와 피가 문제들만다열유 브트팩, 도, 사싸하 가, 다, 보면 다우지 피, 유, 지 고. 브트, 하 브트, 고. 브 오우 씨오이가나온다오 분위기 갑입니다 어야 레전드 얘들아 밥 먹으라 네 잠깐만요 에이? 우와, 저 창문 열렸으면날아가 No. What are you d o i 아 g 에이? 아 h a t a r 아 y 에이? 먹었 a 하 오아이피 패. 어이 o p l e 다 아이네. e o p l e Hey p e o p l 어 Hey p e o p l 오 <laughs> 너울도 개 이쁜데 우리 집에 생각나요 동일 인물이야 이걸로 불렀었는데, 하 y 에는 오... 오... 오... 예... 헬로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지?